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은 경제 또 투자 시장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특히 또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워낙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응하는 이야기, 좀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이야기들을 제 생각을 좀 자주 올리는 편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주가 폭락을 이유, 원인을 따지면 공급 대란, 또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또 이것들로 인한 침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를 떨어뜨린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앞으로 3개월 후 어떻게 될까 이 동영상을 올렸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최근에 주가 폭락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이것이 3개월 후가 오히려 기대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주가 폭락 음 최근 주가 폭락의 진짜 원인 제가 생각하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3개월 후가 오히려 기대되는 이유가 될까 그것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는 내용이죠 빅스텝 금리 인상 미국이 0.5씩 어, 앞으로 한 두번 올리겠다 6월달 7월달 뭐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유럽전쟁이 있습니다 중국 봉쇄 여전합니다. 뭐 이런 등등이 물가상승을 더 압박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실적에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분기, 그러니까 2022년 올해 1, 2, 3월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4, 5월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 실적들을 보면 S&P 500 기준으로 평균 전년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이걸 YOY라고 하죠. 2000, 그러니까 2021년 1.4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9.1% 평균 S&P500 지수 기업들 평균 9.1% 증가했다. 큰 증가폭이죠. 자 이것은 시장에서 예상, 예상했던 시장 예측지 5.9%보다도 큰 폭의 증가입니다. 시장에서는 5.9 정도 증가할 거야하고 했는데 실제로 뚜껑 여니까 9.1%가 증가했죠. 기업 실적에 투자하는 것이 주가라고 하면 지난 1분기 성적은 시장 예상치를 훨씬 초과하는 말 그대로 서프라이저였죠. 자, 그런데도 주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애플 전 세계 1등 기업, 애플 전년 동기비 전년 동기에 비하면 지난 1, 4분기가 매출 9% 증가 그래서 1분기 총 매출액이 963억 달러, 우리 원화로 따지면 122조 원 매출했답니다. 순이익도 5.8%씩이나 증가. 자,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기업 몇 개만 이야기할게요.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비 매출 81억 달러 증가. 시장의 적치는 72.9억 달러였는데 뭐한 10억 가까이 초과해서 매출 81억 달러 달성. 실적이 대단히. 양화죠. 서프라이즈입니다. 음, 또, 유니티 소프트웨어, 뭐, 투자하신 분들 많죠. 메타버스의 대장주이죠. 모든 어 플랫폼, 시스템의 설계를 다 하는,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 매출액도요. 1분기 3.20억 달러. 지난해 동기, 전년 동기 대비하면 36% 실적 성장.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3.21억 달러를 추적했는데 거의 뭐 3.20억 달러니까 거의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아마존도 본캐 실적죠 아마존이 실제로 장사했던 그 실적은 괜찮습니다. 시장 전망치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손실이 났죠. 아마존은 리비안이라는 전기 트럭 자동차 업체에 큰 돈을 투자했는데 리비안이 무려 올해 들어서 70%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70% 정도의 평가, 투자, 평가 손실이 발생한 그것이 반영되니까 아마존이 실적이, 전체 실적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존의 본캐 실적은 양호했다라는 거죠.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S&P 500 지수 평균, 9.2% 성장을 했고, 그것은 시장 예상치 5.8%보다 훨씬 높은 실적이다. 그 가운데 몇개 몇몇 주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등량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양호한데, 그런데,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최근 주가를 크게 폭락시켰던 주범입니다. 바로 가이던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향후 예상치, 전망, 이가이던스의 충격이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또 어, 유니티 소프트웨어뭐 등등의 수탄 특히 나사 기업들이 향후 예상 전망치 가이던스에서 충격이 왔습니다. 아마존은 앞으로 24분기 이제 14분기에 실적 발표했으니까 가이던스는 24분기 불러서 2022년 한해 동안의 전망치에 대한 것이 가이던스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건데 추정치 아마존도 이것에 대해서 뭐 중국 봉쇄 등등 때문에 실적이 기대했던 것보다 2분기가 좀 어렵겠어라는 이야기를 했고 애플도 중국 시장이 크잖아요 근데 그것도 봉쇄되니까 또어 공급 쪽 여러 가지 음 공급 쪽이 물류가 막히니까 애플도 2분기는좀어렵겠어또 그것이 2022년 전체 원래 예상했던 추정치에도 좀 나쁜 영향을 미치겠어라는 이야기를 했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또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이들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결국 향후 예상 전망 가이던스 충격을 발표한 거죠 이것이 바로 주가 폭락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가이던스 충격이 그로 인한 주가 폭락이 오히려 제가 3개월 후가 기대된다. 3개월 후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3개월 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겠죠. 자 어떤 것을 제가 기대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이미 3개월 후, 즉 2분기 실적은 나쁠 것이다. 라고 이미 지금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3개월 후에 나쁘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도 나쁘게 예상하겠죠. 이미 발표를 했으니까 가이든서 에서 그래서 실적 예상치가 3개월 후 2분기 실적 예상치가 떨어질 것이고 그것은 이미 현재 주가 폭락, 현재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1분기보다 나쁠 것이다. 나빠도 결과적으로 괜찮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고 시장도 그렇게 예상할 것이고 이미 그렇게 발표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만약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똑같이 3분기 가이던서를 이야기 하거든요 3분기는 어떻게 되겠어 라는 이야기 를할 건데 그때 3분기 가이던서가 회복된다고 이야기하면 2분기 실적보다 2분기보다 3분기가 좀 좋겠어 라고 이야기 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주가는 바로 반등을 하겠죠 물론 자, 이 같은 것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어, 2분기 실적이 나쁠 것이야라고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로 이야기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2분기, 이 3개월 동안 실적이 여러 가지 어, 실적이 나쁠 것이야라고 예상했던 여러 가지 원인들. 예, 근데 뭐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어, 중국 봉쇄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고, 또 어, 금리 긴축, 긴축에도 시장이 조금. 적응해 나간다 라는 전제가 좀 같이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금리 인상은 적응의 문제 결국 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중국 봉쇄인데 중국 봉쇄도 3개월 정도 되면 상당히 유효한 시간이라고 예상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3개월 정도 시간이면 앞으로 상당히 유효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2분기는 죽을 쓸수 있겠고 이미 발표했고 주가에 반영됐는데 그때 발표하는 3분기 가이든서는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기에 실적 발표해서 3분기 가이든서가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는 상당히 반등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음,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주가 폭락의 범위는 최근 1분기 실적이 아니라 2분기 가이던서였다 자 주가 폭락의 범위는 인플레이션 또 물가 급등 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고 그 영향이 1분기 실적이 아니라 2분기에 영향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주가 폭락의 범위였다 그런데 전화위보기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3개월게 어떤 의미에서는 매를 먼저 맞은 거죠 매를 먼저 맞고 3개월 후에 그 다음 분기, 즉 3, 4분기, 4, 4분기에 대한 가이든스를 좀 좋게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큰 전화이 보게 될수 있다. 이것이 저는 지금 주가 폭락의 범인이 오히려 3개월 후에 기대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의견도 제 생각이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맞아떨어져야 또이 같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결과 중심의 해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를 때는 오르는 이야기,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떨어지는 이야기를 계속 결과를 놓고 자꾸 이제 꽤마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 계속 안 좋은 이야기, 공포스러운 이야기, 불안을 조장하는 이야기 더떨어것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설령 더떨어 수는 있어도 제가 지난번 앞으로 3개월 어떻게 될까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고 더 떨어질 수 있으나 저는 큰 의미는 없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이미 하강 폭락 밴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자, 그것을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 더, 조금 더 보충이 되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체 의견이었지만, 투자자 분들이 또 판단하셔야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 결국 우리가 주식의 투자, 투자시장을 한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또 앞으로 6개월 이런 이야기들은 상당히 중요하죠. 조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